허벅지 비만 해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허벅지만 유독 살이 많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옷을 입을 때 애매합니다. <목소리> 허벅지에 맞추면 허리가 남고 허리에 맞추면 옷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허벅지, 팔뚝, 뒷살과 가슴은 여자에게 있어 임신과 출산을 위해 여성 호르몬의 음미로 동물성 지방과 식물성 지방이 피하지방의 형태로 우세하게 축되는 부위입니다. 또한 허벅지는 복부 비만이 되기 전 늘어날 체중을 버티기 위해 중성지방과 혼재되면서 복부보다 먼저 지방이 추축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특히 회식과 야식이 작고 술을 자주 마시며 사무실에서 오래 앉아 근무하는 사무직 여성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여학생들도 음주만 하지 않을 뿐이지 오래 앉아 있다 보니 골반 부위에 살이 붙으면서 허벅지 비만이 되기 쉽습니다. 또한 단기간 무리하게 살을 빼면 허벅지살만 잘 안빠지는 전신불균형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때 허벅지 부위로 셀룰라이트가 형성하게 되는데 셀룰라이트는 분해된 체지방이 혈관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서 허벅지살이 잘 안빠지게 됩니다 셀룰라이트에 대해서는 지방세포 미보도 다시한번 편을 보시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허벅지살만 뺄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살을 뺀 다음 식이조절과 운동 필라테스와 같은 체형교정을 통해 균형 잡힌 몸매를 만들어야 합니다. 살을 뺀 다음 유산소 운동만 고집하지 말고 근력운동도 같이 병행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걸을 때 보폭을 약간 넓게 하면서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도록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스쿼드, 스피닝, 레그프레스 등의 허벅지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을 많이 하면 출렁이던 살이 근육으로 대체되면서 단단해지고 허벅지가 더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발달하면 근육량에 따른 혈당 소비가 커져 당뇨 예방에는 좋습니다만 예쁜 핏을 만들기에는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짧은 영상이지만 허벅지림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쌤 너는 할말 없어? 생애 최초의 다이어트를 하거나 다시 찾아온 요요로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한다면 여울 다이어트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기를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다이어트는 진화심리학이자 대사과학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